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팬분들이 <웃음> 아무도 안 들어가도 저기서 보고 계시거든요 <웃음> <웃음> 쉬는 시간이신데 <웃음> 아이고, 진짜, 여러분 여기서 막 떼창 나오고 너무해 너무해 다 따라오고 <웃음> <웃음> 트와이스 공연장인 <웃음> <거 굉장히> 줄 <웃음> <웃음>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또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지 오늘을 <웃음> 위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한하지는 표정들 보이시죠? 한곡더 저희 관객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<웃음> 제가 너무 좋아해요, 지하이스 <웃음> <스마일스. 웃음> <웃음> 신곡도 너무 좋고 저, 저 6시 되자마자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<웃음> 너무너무 응원하니까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하게 또마시고 바랍니다 저는 돌아올 볼게요 저희 관객들이랑 잘해주실 거예요 <웃음> 무대를 장식해주러 오신 게스트 트와이스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아,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팬분들이 <웃음> 아무도 안들어가도 저기서 보고 계시거든요 <웃음> <웃음> 쉬는 시간이신데 아이고, 진짜. 여러분 여기서 막 떼창 나오고 그러고, 너무해 너무해 다 따라오고 <웃음> 트와이스 공연장인줄 <웃음> 진짜 와주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또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제 아, 공연을 위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 하시는 표정들 보이시죠? <웃음> <웃음> 한국더 저희 관객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제가 너무 좋아해요 트와이스 네. <웃음> 신곡도 너무 좋고 저, 저 6시 되자마자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<웃음> 너무너무 응원하니까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하게 마지마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저는 돌아올게요. 저희 관객들이랑 잘해주실 거예요. 네, <웃음> <웃음> 네 유연아 <유애라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가 진짜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보러도 정말 너무 많이 오고 싶었었는데 네. 항상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왔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네. 오게 되다니, 네. 진짜. 자,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, 그게 너무 감사드려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니다 자, 그러면은 다음 곡을 나연 언니가 소개하고 정리해이겠습니까 네, 그 뭔가 어떤 신상식 무대보다도 오늘 엄청 떨리긴장네네요 <웃음> <진짜 어린 선배님. 웃음> 아, 저희도 아이 선배님 참 좋아하는데요. 어, 어, 저희는 트웨나예요. 어, 어, 여러분들께 저희 신곡 예 S 위스들려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유 선배님 너무너무 좋습니다. 사랑합니다. 그리고 트이스 <웃음> <웃음> 신곡도 많이 들어주세요. <웃음>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감사그러면 <웃음> 다음 곡을 나연 언니가 소개하고 저희가그만했었그 네, 뭔가... 어떤 신상식 무대보다도 음. 오늘 엄청 떨림이 길다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희도 아이소매참 좋아하는데요. 아, <웃음> 아, 저희는 트에나예요. <웃음> 아, 트에나가 오늘 마지막으로 유엔아 여러분들께 저희 신곡 Yes o Yes를 들려드리고 Thank <laughs> you.